자, 일본입니다 자, 정답은 어, 일본이네요 예, この教室 に, 50명뭐入ったら 앉을 곳이가ありませんよ. 이 교실에 에, 50명이나 들어가면 음, 어, 앉을 데가 어, 없어요. 음, 그렇게 계속 하면 되는데. 자, 뭐뭐 이나죠? 어, 숫자를 나타내는 거 하고 어, もう, 응, 뒤에 오면 뭐뭐 이나. 어. 어, 그러니까 10년이나 10년 뭐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어, 어, 1만엔 아리마스 만엔이나만엔이나 어, 어, 만엔이나 예,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속가면 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어, 에, 정답은 어, 2번이네요. 어, 아0 응, 친구를 만이네때 오하요라고 어, 말합니다 어, 자, 어, 문제가 되는 거는 일본하고2본이죠 어, 근데 일본도 말이 되긴돼요 어, 아우, 도, 기 하면 어, 그러니까 어, 만날 때죠. 어. 근데 말하는 거는 만날 때보다는 만났을 때죠. 어, 만났을 때니까 다형으로 어, 연결되어 있는 이거죠. 2번이 좋습니다. 음. 아이, 자, 다음입니다. 시로마대 아, 3번이네요. 음. 자, 이거는 정답은 아 1번이네요 하이 우시로마데 기코에르 요오니 오오키이 코에데 하나시데 그다사이 뒤에까지 에 기코에르 들리다 들리도록 음 큰소리로 큰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어자 들리도록 요니 입니다 어 다메니는 위해죠 위해서 어 그래서 조금 이상하죠 음 노데니 요리니 라는 말은 없어요 자 4번 자, 정답은 음, 1번이네요. 시켄의도끼 도모다치니 엔피츠오 가시데 모라시다 시험 때 친구한테 연필을 어, 어떻게 속할까요? 음, 어, 연필을 어, 일단 받았습니다. 가 있으니까, 어, 이거는 한국어 없는 표현이네요. 연필을 빌려줌을 받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어, 어, 친구가 연필을 빌려 주었습니다 라는 건데 여기에 모라이 마시다 받았습니다 가 있으니까 여기 들어 들어가는 것은 빌려 주다 어 기본형은 어 이거죠 어, 가스죠 가스 어 빌려 주다 대여하다 대여 어 함으로 받았다 응. 근데 3번 있는 거는 가리르죠 응, 가리르 어, 비, 이거는 빌리다 입니다 어. 그러니까 빌려 빌림을 받았다 어. 어. 그러니까 받은 거는 친구가 빌려준 거를 받은 거니까 1번이에요. 가시때모라이마시다. 자 5번. 자 정답은 3번이네요. 私は彼のことを 2 0년も思い続けています 나는 그를 20년이나 계속하다죠. 마스형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음, 기본형 어모우죠. 어모우, 어모우, 어, 기본 어, 마스형 어모이 연결해가지고, 두께를 어, 연결하면 음, 계속 뭐뭐하다. 어, 그러니까 어머이 두께를 어, 계속 생각하다. 그러니까 20년이나 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2. 자, 6번. 자, 정답은 일번이네요 1번 일본. 어, 자 고아이 오지산이 다카이 애오 가와 사레 마시다 무서운 아저씨한테 비싼 그림을 가와 사레 마시타 이거는 사역수동 입니다 어, 억지로 샀다 라는 거죠 음, 자 사역수동 이라는 건데 어, 일단 기본형 가우죠 사다 어, 이거를 사역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 가와세르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어, 수동을 음. 어이면 가와세 라레죠자 어. 사역 수동은 어, 일단 현대는 이런 식으로 사역을 만들고 나서. 어, 사, 어, 수동을 만들면 되는데 자, 어떤 뜻을 가지게 되냐면 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뭐,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할 일을 할때 씁니다 다 r e here, here, here, 가 e r 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 사로 어, 바꿔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와사례를 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음, 막또뭐 어, 억지로 하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 어, 소지어 사세라れ마시다하면 전서를 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 했다. 어. 그런 식으로 뭐, 뭐, 뭐 어머니가 시켜서라든지 뭐 그럴 때 씁니다. 에이, 자, 7번. 음. 자, 정답은 음, 3번이네요. これだけは忘れないでください。만은잊지 응. 어, 음 어. 어, 말아 주세요. 응. 어. 아, 다른 건 말이 안 되네요. 응. 자, 8번. 昼ご飯食べましたか전 아, 답이죠. 전 답은 다 응, 1번이네요. 昼ご飯食べました 점심 밥 먹었습니까? 응. 자, 마다 아직 다べ테 이마센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그 먹지 않았습니다라면 어, 3번이전답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죠. 다베 마센 됐다. 그런데 마다 어 아직 음, 안 되어 있는 걸 얘기할 때 어, 앞으로 먹을 건데 앞으로 먹을 건데 아직 안 먹었다고 할때 마다 다베테 이마센 테이나이 테 이마센 이 형태로 어, 쓰는 게 에,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어디 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에, 벌써 가, 갔나, 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응. 음. 근데 앞으로 가, 가야 하는데 안 갔으면 아, 마다0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에0 0 0 0 0마0 0 0 0 0 부정의 형태나 0 0 0 0 0 0 0 0 0 0 전답은 아, 자 4번이네요. 기미가 이그 나라 복음어 있구요니가 음. 간다면 나도 갈래요. 음, 막 그런 식으로 계 가면 되겠죠. 음, 근데 자니가 뭐뭐 하면이죠. 어, 가면 뭐뭐 하면 면을 나타내는 거는 일본은네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 여기 있는 나라 또 그리고 타라도 있죠. 타라바마자 각각 뭐 사연법이 다른데 자왜 3번이 안 되냐 하면 토를 쓰면요 그 뒤에 의지 같은 게 의지가 들어가 있는 들어가는 거는 올 수가 없습니다 어. 근데 이거 나도 갈래 이거는 자, 나의 의지죠 어.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마 4번이 전답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미가 있대 뭐 니가 가도 나도 갈래요 이상하죠 음. 자 마지막입니다. 자 정답은 어, 3번이네요. 하이, 거리가 날いているのが聞こえます네. 자 거리 작은 새죠. 새가 들리는 거 C 기고에르 들리다 들리네요.인데 자 아, 여기서 어, 자 이, 2번 거둬하고 헷갈릴 수도 있죠. 들리는 음, 거. 어. 이거는 너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こと가 될 때도 있고 もの가 될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 3번이 정답입니다. 어, 자, 이거는 조금 뭐 복잡한 부분인데 어, 일단 어, 여기 뒤에 가聞こえる 라든지 見える 어, 지각이죠.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할 때는 어, 노가 들어간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電車가走っているのが見えます. 음, 전차가 달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어, 어, 라든지, 뭐, 늑아, 뭐, 아기가 우는 것이 들립니다아까짱가나いているのが聞こえます 어, 어, 이런 식으로 뒤에 지각을 나타내는 이런 동사가 올 때는 こと가 아니라 노가 온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어, 문제가 조금 나오긴 합니다. 에이, 자, 이상입니다.